리. 아, 리플 50만 되면. 풀. 플랜카드 쏘겠습니다. 오. 오. 클라. 클럽하우스라는 뜻. 죄송합니다. 저 이거 이것도 모르겠네요. 클럽하우스라 해갖고 막 노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단체 촬영인 줄 알았는데 클럽은 아닌데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조금, 조금씩 사람씩 모여서 클럽처럼 논다 해서 클럽하우스 는 아, 클럽하우스는 진짜. 최근에 나온 SNS 어플입니다. DM 이런 거 없어. 댓글 이런 것도 없고 목소리로 라디오 방송하듯이 하는 SNS야. 아, 어플이구나! 그 되게 특이한 게 이거는 응. 아무나 다 깔아서 가입을 못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초대를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아이폰만 할수 있어. 해봤어요. 전 해봤어요 저할본적 없어요 어 근데 저가요거 들어갔거든요? 갑자기 저를 올려주시더라고요 해서 이도님 자기소개 해주실게요 해서 마저 나갔어요 <웃음> 그 뒤로 안 해요 무섭다 <웃음> 나 그냥 내 인스타 아이디 똑같이 할까? 저의 초대장 갑니다 Let them in! 와우! Wow. Unbelievable! 오! Thanks for letting them in! 와우! Wow. 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링크를 바로 갑니다. 음. 자, 제가 개인적으로 클럽하우스를 쓰는 이유는 일단 숨 기능이 있어요. 뭐야? 아까 그 관심사 정하는 거잖아요. 음. 자신이 관심 갖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잖아요. 음. 그 사람들과 한데어우러져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음. 1대1이 아니라 정말 다수의 사람들과의 음. 소통이 가능해요. 아, 이 어, 뭐, 아무거나 눌러 볼게요. 뭐라는 거야? Yes, show variant t e 뭐라는 거야? 아니 한국어로 된 바가 없어? 일하는 중 가끔 수다 손을 흔들면 발언권에 인정할 수 있어요 이손 아니야? 이렇게 손을 흔들 사람이 없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갈 어. 테니까 막 허락없이 들어가도 돼? 그냥 들어가는 건다 들어갈 수 있어 이설명했게 음. 위에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음. 이거는 팔로우는 이 말하는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고 음. 여기 밑에 사람들은 그냥 그 외의 사람들이거든? 듣기만 하는 거야 라디오처럼? 어. 여기서 말을 하고 싶으면 손 흔드는 걸 눌러서 어필해야 돼? 어저 말하고 싶어요라고 어필해야 돼나나손 들었어 말안 해주네? 너, 뭐가 프로필이야? 이학분들뭘 하고 싶으신 분들이지? 아, 이거 들으면 말을 할수 있어 아! 떨려! 어떡해! 어,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무슨 방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 <웃음> 방이에요 여기 아무 말 대잔치 방인 거예요? 반말 <웃음> 방아 반말 방이야? 야 얘들아! 아, 다들 몇 살이야? <웃음> 야 여기 50살이 어 아, 50살도 클럽하우스라 쇼? 야 여기 <웃음> 아 무시한 게 아니라 얘들아 미안해 화내지 말아봐 몇살이래 너는 몇 살이야? 나 스물여섯 살이야 아십 생각 어대인어아대 같아? 어머 고마워라 잠시 무섭어를 하고 진짜 침묵방이에요 무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후회될 수밖에 없는 나 너무 이런 방이에요 저는 이런 데서 버틸 수가 없어요 나갔어요? 나, 나. 여러분 안녕 안녕 아, 정말. 빨려요기빨려 아, 기빠려. 아, 세상을 여는 아침이라 해갖고 뭔가 좀 건설적인 대화와 뭐 그런 걸 상상했는데, 아,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근데 이런 방도 있대요. 성대모사 방. 어, 그니까. 나 그런, 그런 건들었어 그런 방이나 이제 연예인들이 방을 파면은 거기로 아, 막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BY 작업실 가는 중? 어, BY 아니야? 응, 음, 맞아. 연예인들과 자유로운 소통도 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비와입니다. 타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악기. 랩에 대해서 강이라 보시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즈르님. 저그 오빠. 어, 여기 왜 와? 그, 저 근데 방송 컨텐츠 촬영 중인데 혹시 같이 이야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하요안녕요 어, 습요다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 플랜스 받아서 습니다 오. <웃음> 또 이게 또 좋은 점이 또 얼굴을 안 보고 또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도 이것만 하면 또 여포가 되더라고요. 난 이것만 하면 소심해질 것 같아. 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다 아, A 급 배우의 휴식공. 진짜 A 급 배우가 있나 보요200 명이나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진짜 있는. 에몽님 어. 어디서 어, 어디서 레슨 받으세요? 송대입구에요. 아, 안녕하세요. 도라에몽님 저는 이대예요. 아, 여기가 A급 배우방이 성대모사, 그 성대모사 방이네. 방이네. 개 신기해. 이야 다들 멸치미들 사시오구나. 우와 한가오다. 같시 만나서 한번 시리와 픽스비의 대결을 보아요. <웃음> 대나무 헬리콥터 타고 가면 되겠네요. <웃음> 한 소끼다. <속기다. 웃음> 너도... 봐봐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안 올려줘요. 음... 진짜 성대모사 하지 않네요. 는 저는 청화대 없습니다. 쉼터에 지금 음... 들어갔어요. 안녕. 안녕. 여러분 다들 뭐해? 뭐해요? 아, 뭐해? 나이가몇 살이야? 아, 다들 친구구나. 아, 김포. 김포 여군데 어 나도 반가웠어. 컨셉이잖아, 컨셉. 나 근데 난모르 사람 대화하는 거안 좋아해. 그러면 하지 마요. <웃음> 그러면 큰일 하지 맙시다. 유진이. 네. 얘들, 얘들아 난 이제 나가볼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안녕. 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클럽 하우스 하시는 분들을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 말고 제틀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걸싫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래도 제 취향인 거 들어야 되고요. 하는 것도 별로 안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왜 내가 왜이 실험에 모르는 사람들 떠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그냥 너랑 떠드는 게더 재밌어. 방금 봐볼게요. 화면 들어오나요? 유튜브 방으로 폈어요. 아 어, 들어왔어 유진 언니. 유진이야? 뭐야? 유진아 안녕? 나 알람 벗어 들어왔어. 언니. 아정훈 오빠도 들어왔어. 정훈 씨야? 아니야 내 친구야. 아 진짜요? <웃음> 그럼 그래, 어때요? 난못 쓰겠어. 내랑 안 맞아. 어,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네. 아, 무요안들어오확률이천 들어오, 아! 주진이야! 진이야 아, 귀여워. 주주야주주주야주주진주 주진이야! 주진이야! 들어오신 것도 다 봤어요. 어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진이랑 제 꿈이에요. 알아요. 음. 아 리플 중에 누구 제일 좋아요? 마테님이요. 야, 야. 야. 역시 마테요. 저 리플 완전 팬이에요. 아. 아. 어, 어떻게 어 알고 들어왔어요? 알림 떠가지고. 알림이, 알림이 왜 떠요? 제가 도 팔로우를 했는데 그다 팔로우 하 사람이 방금 만나면 제가 알림이 떠요. 팔로우. 아 에이 재미없어. 난 이거 싫어요. <웃음> 잘 모르겠어. 진짜 완전 인싸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음. 분들? 지금 혼자 이렇게 적적하신데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좋죠. 그렇죠? 저도 적응이 되면 음. 한번 클럽하우스에서 음. 음. 떠들어 보는 걸 노력해 볼게 아는 사람한테는 하지 못하는 얘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는 만들어 보고 싶어. 맨 처음에는 막 영어도 많고 그래갖고 어지러웠거든? 다 만들고 나서 들어가서 얘기 한번 해보니까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감이 오네. 아무튼 저는 긴 정상에서 별로예요. 아, 아니야. <웃음> 쉽지 않네요. 요즘 애들 되기가 쉽지 않아요. <웃음>